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도령님이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부적을 내리셨고 그 부적으로 녕해서 손님이 하고를받요요안녕하 왜또 할아버지께서 부적을 내리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우선 저는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손님분들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그간에 장기기도도 하면서 많이 빌고 닦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빌고 닦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신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가 빨리 간판 걸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상님 입장에서는 좀 조급하셨나봐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찍기 전부터 손님들이 이제 저만식 하고 나서부터 계속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이나 이제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큰 것들 있죠. 뭐 아파트라든가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근데 저희 동자나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저만식 하고 나서부터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항상 나도 모르게 부적으로 눈이 싹가딱가 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제 법당이니까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이제 막 하는데 하다가 또 다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 맨 처음엔 몰랐어 근데 아왜 그러지? 그러다가 아 할아버지가 부적을 너가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럼 내가 부적을 써야겠다 그래서 부적 쓰는 종이랑 재료를 준비 해서 부적을 썼죠. 근데 그때는 사실 초창기에 맨 처음에 오신 분들 사실 부동산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냥 본인들의 걱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부적을 쓰는데 아 뜬금없이 매매 부적이라는 걸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왜 쓰고 싶지? 이런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부적 쓰라고 하시면서 동자도 부적을 쓰는 붓을 딱 잡으면 신나가죠. 덩치 덩치 막 이러면서 정이 이렇게 잡고서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그때는 부적 손님이 아니었어. 그냥 점사 번호 손님인데 계속 부적을 써요. 나도 모르게. 뭐뭐목진부도 쓰고 뭐도 쓰고 뭐도 쓰고 막 써. 그러다가 멍치면 이거 내가 왜 썼지? <웃음> 이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따라라하데 여보세요 하니까 남자분이네 그래서 아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시죠 그랬더니 아 자기가 서울에 산다 근데 코로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안되니까 직접 오기는 힘든데 혹시 그냥 멀리서도 점사가 되느냐 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시간을 맞춰서 점사를 봤어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많으셨던 분이고 거래도 되게 잘했어 근데 그렇게 거래가 잘 되던 게 경기 침퇴 있으면서 한 번씩 꺾이고 또 최근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또한 차례 꺾이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매매가 잘 되더라도 시기가 안 좋으면 잘될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다랄까 이분에게도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러 오시는 혹은 문의라도 하는 전화가 되게 많았는데 전화가 뚝 끊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쫄이잖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절은 다녔어. 와우. 근데 절을 다녔는데 이게 사, 심란하니까 절도 또 가기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셨나 봐. 음.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산행사를 오시는 분도 아니야. 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럼 이러이러해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상담을 해드리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제가 썼던 부적적으 눈길을 싹고내시면서 저거 이 사람 거다. 음. 저거 저거.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부동산 매매하거나 걱정 있으신 분들 할때효용을볼수 있는 그 부적을 딱 가리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뭐지? 근데 또 우리 신령님 모시는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부적 제가 어제 딱써놓은 부적이 있는데 그 부적 처사님 드리랍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부적이냐니까 이 부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냐고. <웃음> 자기 부동산으로 <웃음> 그거 마음고생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부적을 건네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적을 바로 못 건네드리잖아요. 거리가 네. 머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여차저차해서 며칠 있다가 대전 넘어서 오니까 그때쯤에 우산역으로 오겠다. 우산역으로 아. 오면 저가우산역에서 이제 건네드리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음.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부적을 다른 분 통해서 건네드리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야 부적을 다른 사람 통해서 가면 어떡하냐. 네가 직접 건네드려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아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직접 건네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연락을 받고 2, 3일 있다가 부적을 건네드렸어요. 근데 제가 부적을 건네드린 날이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스케줄이 살짝 비어있는 시간에 잡아서 이제 만나서 건네드렸죠. 건네드리고 아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그냥 그분도 바쁘시니까 그냥 갔어. 근데 그날 저녁 지나고 다음 날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저희가 법당에서 기도할 때 소위 신도분들도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초에 꽃이 피면 되게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근데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저도 눈딱 뜨고 몸도 스트레칭 할겸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법당에 초가 켜져 있는데 꽃이 펴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아 우리 할아버지가 또 좋은 성부를 주시겠구나. 이러고만 있었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전에 문자가 하나 와있네. 딱 확인해보니까 어제 건네드렸던 그분의 연락처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적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조상님이 많이 성부를 보신 것 같다.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부적을 받고 잠을 잘라고는데 그날 새벽에 문자가 한 두세 통이 왔대 자기가 부동산 거래하면서 그동안에 거래 잘 되던 사람들이 연락이 하나도 안 됐었는데 부적 받고 잠자기 전에 연락이 아 어디 부동산 어디 땅 내가 한번 불러보고 싶으니까 연락 달라 근데 새벽이니까 전화는 못 주잖아요 문자를 몇개 이제 납긴거본 거지 이 사람은 받자마자 그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와 이게 이렇게 빨리 오나 싶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저희 동자한테,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서 인사드리고, 자기가 이제 시간 낼때 사랑사를 한 번씩 오고, 여권 있는 공양 한 번씩 드린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다 그거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야기죠. 오 근데 신기한 게그 네. 손님이 전화와서 예약도 잡기 전에 미리 매매들을 쓰셨잖아요. 네. 쓰고 싶어서. 맞아요. 예. 네. 오, 그거 되게 신기한데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매매나 이런 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나한테 그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하다가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를 하는 건데 저도 그 부적 쓰고 나서 이 부적, 와, 뭐, 내가 어디에 적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쓰고 싶어서 썼어요. 동자가 쓰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뭔가 좋은 거다. 집어 동자, 할아버지 이렇게 썼더니, 아니다, 다를까. 정말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매부를 쓰고 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하니까 법당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 오시는 신도님들 오시게 되면 점사를 보시고 나서 아니면 이따금 제가 법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서 기원을 넣어드려요. 비단 뭐 상담을 한번 오시든 두번 오시든 간에 앞으로 잘 되시게끔 이렇게 하면서 기원을 드리다 보면 영이 뜨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꾸준히 절에 가서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조상님을 챙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닿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부를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만 들으면 부적 쓰면 다 바로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자기가 평상시에 꾸준히 닦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남들이 한 걸음 갈때열 걸음 갈수 있을 그런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훨씬 빨리 성부를 보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어, 법당을 차리고 얼마 안 돼서부터 손님을 맞이하고 제가 모시는 할아버지 동자가 부적을 쓰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부적을 저도 모르게 썼는데. 그 부적을 저한테 오신 손님에게 건네드리면서 큰 성부를 보신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식 노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